으악! 으아악! 아 2019년 5월 22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하라 빨로빨롱이 얘들아.. 내 몸에서 신 냄새나요? 냄새. 옷 때문에 그러겠지? 내 몸에서 나는 냄새 아니겠지? 몸에서 자꾸 신 냄새가 올라와 옷이 오늘 새 거라서 시, 식초 냄새가 나더라고 거기다가 페프리즈를 뿌렸거든 그래서 냄새가 이상하겠나? 어, 신 냄새가 <놀람> 저또 왔습니다 오늘은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뭔가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계십니까? 뭐 있다? 잠깐만. 뭐 있는데? 어디야? 헉? 돌아봐 얘들아 나는 모르겠어 뭐 기다렸다 뒤돌아봐 뭐 뭘라 뭘 해서 좀뭐라 들었거든 나 지금 기다려봐 기다린가 뭐 기다려봐 정신 놓지 마. 마이콜라, 정신 놓지 말아라. 천시다. <웃음> 나... 잠깐. 나와. <웃음> 와, 씨발, 미쳐버리겠다. 우 꿇어라! 이게, 나와 나의, 눈높이다. 꿇어라! あ와あああああああ다あ다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와. <놀람> 와. 와, 떨어지마. 아, 아따 조금만 부시면 감사고소한. 하 에. 아아아아 아... 아... 아... 아아.. <목소리> 정신 챙기.. 정신 챙기라니까 따라가면 안 되잖아 따라가면 안됐었단 게. 따라가지고 속았잖아 속았잖아 하지 마라니까 Oh, huh? oh. Huh? 어? 어? 얘들아 저기 보고 있다나 지금 보고 있었잖아!! 나 보고 있잖아 지금.. 나 쫓아왔어!! 나 죽이려고 쫓아왔어!! 나 쫓아왔잖아 맞잖아 내가 맞잖아 내가 잖아 바닥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아니, 가지 말. 갈라그래. 아니, 갈라 그러가 아니에요. 갈라그래. 아니, 안 간다니까요. 지금 아니, 함께 얘기를 하자고. 아니, 함께 얘기를 하자고. 안 갈란 게. 안가안 가. 가. 갈라그래. 안 그래. 안 가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자나 카만 아니서 진짜 자나 들어가요. 하따 지금 뭐하는 자 거요? 얼굴이 많이 상했어. 예. 뭐 화재사고로 돌아. 아 이거 예예나 그냥 갈게라 집에. 예예예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다 봤어, 얼굴이 어, 진짜 뭐가 타들어간 것처럼 이런 우리가 등에 욕창 같은게 생긴다 하지? 나는 그런 모습을 봤어 얼굴에 많이 화재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화상자국 같은 그런 것이 엄청 왔어 왔어라 어디 계시오 왔어라 에 네. 어디 계신데라 어 응. 사지 마시오 어디 <목소리도>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머리는 거야, 씨, 아씨 깜짝이야. 하지 말아준다 짜증나네. 어디서 훔쳐보고 있지? 어디서 훔쳐보고 있지라고 그렇게밖에 못하겠잖아. 그렇게밖에 못하겠지라오. 맨날 숨어서 장난만 치고 사람한테 해코지만 하려고 하고, 그거밖에 못하겠지라오. 자..말씀 안 하실겁니까? 잠깐만 얘들아.. 나 가는거 아니야? 잠깐만 자 마지막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사정할게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호되게 당했는데도 안 나가는 이유는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꼭 한번 얘기를 들어드리고 싶어서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제가 언제 올지 몰라요 또. 지금 얘기해 주세요 진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하루가 지나든 제가 얘기 다 들어드릴게요 부탁입니다 제발 어,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다. 예, 말씀해 주시겠어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예. 자 여러분들, 저는 내일 장소를 위해서, 내일 갈 장소를 위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주지 않는 이 망자한테 시간을 더 이상 뺏기지 않고, 저는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내일 잘갈 장소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대화를 못해서 처음에 장난만 심했지, 대화를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와서 또 밝혀보도록 할수 있으면 하고, 이게 또 사, 이게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보이지 않는 망자의 존재기 때문에 이렇게 아쉬움이 어 많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진 게시판을 보고 그런 아쉬움을 좀달래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